자 이제 우리가 이제 어? 어메이지 그리스도 했고 우리가 그 역사도 했고 우리가 하늘에서 준 우리가 그 우두머리도 했고 그러면 하늘에서 준 신은 무슨 신이게? 아 이때까지 공부를 시키스? 응? 아 지배. 천신만신오늘또 하이 그렇게 정신을 못 차리고 있으니까 내가 지금 그걸 가르치기 말하고 자꾸 뱅석을치다가 이것부터 가르치는 거잖아 자, 우리는 하늘의 신은 에? 하늘의 신은 이 천신만신 이런게 아니고 하늘의 신은 바로 우주다 우주 이것이 바로 신이라는 거다 에? 이것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신이다 자 이것이 우리는 어떻게 원래 딱 따지게 되면 우리는 천지인이라는 거다. 여기에 우리는 어떻게 천지, 지기 천지, 지기, 인기가 연결되어 있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안 겪어주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보면 막 신하게 되면 여기 날라다니는 귀신만 잡고 신, 신회해서니까 그렇잖아. 뭐설때는 <웃음> 신이 그것도 <웃음> 아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 신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 신이 우리나라에서는 이 사고를 엉터리로 만들어낸 것이 결정적인 것은 3위 신고다. 3위 신고가 완전 망치난 거야. 이? 네, 이런 말 해서는 안되겠지만 천부경은 분명히 그게 아니라고 했는데 3일 신고는 이거 경계는 아니야 ,이? 자 찾아보자 자이3일 신고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 종교적인 세상에서 완전히 순엉터리로 가본거야 내삼일 신고를 풀어놨지만은 자 예를 보자 이삼일 신고를 올바르게 풀락 하면 천부경을 올바로 풀지 못하면 이거는 전부 다 헛방이야. ,이. 그래서 지금까지 온게는 어떻게 이것을 어떻게 삼신사상이라고 하고 넣어놨지 이것이 바로 엉터리가 될것 같고 우리나라가 지금 난장판 되어인거 있어요. 어떻게 되면 우리나라는 세계의 모든 종교가 천소년 민족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세계의 모든 종교가 다 들어있는 곳이고 우리나라에 없는 종교는 전세계 어디 가도 없는 거야. 그러면 뭐 결국은 엉터리는 이거 다 했단 말이야. 솔치해서좀 상말로. 온갖 자심들이 이게 다와 있는 거야. 대한민국에다와 있는 거야. 그렇게 대한민국이 하루라도 편할 날이 있나? 없지. 그런데 분명히 우리는 어떻게 아까 얘기했지만은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우리는 이것이 신이라고 이야기 분명히 했고 이?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이 신이 딱 찍어준 우리 우라고 했다. 그지? 우두머리라 했다. 우두머리가 이것이 우리는 지도자라는 거다. 그치? 지도자의 근본은 뭐랄까? 아, 금방... 사랑과 자비로서 이 다스리는 것이 진리라고 했잖아 그렇게 사랑이 없고 자비가 없는 이 지도자는 지도자가 아니다이 말이야 여기서 사랑을 먹고 연애하는 것이 사랑아야 니 그치? 자 힘든 사람은 거둬드리고 어려운 사람은 우리가 먹고 살게 만들고 고통 부는 사람은 우리가 이것을 벗어나게 해주는 것이 우리가 지도자지 누구말따 돈 많이 버리는건그치 지도자 웃 어깨서 좀 하지 마라 이거 아이도 뵈었잖아 그 앞에 시간에 어메이징 그레이스 그래서 어메이징 그레이스가 세계를 어메이징 그레이스는 어느 나라에 갈게? 앞 시간에 배웠잖아 어느 나라에 있다 했어요 어메이징 그레이스가 체르키 부족이 미국이 있잖아 그래서 미국이 1등인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1등인 거야 <목소리> <목소리> 그런데 다음에는 어떻게? 해? 다음에는 누구겠노 제발 또 우리나라 자꾸하면안 되고. 그거는 잉카 제국에 보게 되면 잉카 경전 마지막 장에 보게 되면 다음에 세계를 지배하는 것은 동양에서 온다 이런 말이 있어요. 동양에서 온다는 거다. 그러면 다음 세계는 어떻게? 해? 과학 세계를 자주하는 거, 돈으로 자주하는 그런 세계가 아니다 이 말이야. 이 영적의 세계라는 것. 그래서 동양에서 온다 했대. 동양에서 오면 어디서 올까? 또 봐라. 자,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 했잖아. 이것이 한국에서 오는 거야. 한국에서. 황국. 한국에서 미리 이 천부경과 세 가지 했잖아. 천부경과 하나는 어메이징 그레이스고 한개 남아있다 했죠그제 천부경이 먼저 올지 이것이 먼저 올지는 누가 모르는 거야. 그러면 이거 두개 중에서 한 개가 다음 세상을 잡는 거야. 한 개는 없댔대, 모른다했대 그런데 이것이 중국으로 갔는지 인도로 갔는지 저쪽으로 갔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게 빠를지 천북이 빠를지 모른다 이 말이야. 그래서 아까 세 개를 했잖아, 그지 이것이 예예 예, 상이 아니라 이거는 잉카 제국에서 예언을 해낸 것이 딱 기록으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우리는 체능적인 것은 어떻게 영적 세계라 그지 이것이 기반이 돼갖고 새로운 이런 지도자가 탄생하게 될 거야 이? 세상이 오게 된다는 거다 자 여기서 보게 되면 이삼자는 뭘까? 이삼자는 우리가 천국에서 보게 되면 사람이야 이? 이것이 우리는 천이다이 말이야 그지? 이것이 우리가 삼신해갖고 어떻게 자 여기서 보게 되면 이 신이 어떻게 우리는 신이다 이래 가지고 어떻게 세 명의 신이 하신 말씀 해갖고 이렇게 풀는데 이거는 수은 정말 엉터리다 이거는 어떻게 사람이 하늘의 천신에게 고한 글이다 그러면 고할 곳자라 얘기해 고한 글이 어떻게 내가 지금 공부를 열심히 하다보니까 이 세상은 이러는데 하느님이시여 맞, 맞습니까? 물어본 거야. 그것이 경전이 될수 없겠지. 그것을 엉터리 풀어갖고, 삼신사상이 나왔던 거야, 삼신사상. 그래서 어떻게? 하늘에는 천신이요, 땅에는 땅신이요, 바다에는 바다신이요. 그렇게 우리는 어떻게? 천신이요, 산신이요, 용왕신이 되어본 거야. 그것이 천신이요, 양선이요. 그것이 어떻게? 이 속에서 풀어내야 되기 때문에, 이세 가지가 이삼일 순간에 엉트리로 풀어갖고 이거 완전 어? 천신만신으로 만들어갖고 우리 천신만신 잡신으로 만들어 본 게.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종교로서 시끄러운 나라가 이런 나라나요 그러니까 온갖 종교들이 다와 있는 게 천신만신이 좋아하니까 천신만신이 다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한집 건너 한 집에 우리 기 떼고 한집그한 한 집에 저리고 한집 건너 한 집에 그려고 한집한집 한집 건너야 뭐 이상한 거고 전부 터 그렇잖아 이 우리나라 세상이 그런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 천신, 뭐, 천선의 민족, 웃긴 소리 좀 하지 마라. 그건 아야 돼, 이 말이야. 우리 보고 천선의 민족이라 하면 안 돼. 생각을 해보자. 한게알고나서 정확하게 알건 나아야 돼. 우리는 과학을 하는 사람이고, 학문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도가 이래 있었고, 중국이 이래 있고, 인도가 이래 있고, 아프리카가 이래 있고, 유럽이 있고, 여기 아메리카가 이랬는데, 우리나라 여기 조그만한부터이 한국은 이렇게 큰데, 그지? 원래, 한국은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우리 전체가 우리나라 가를 하면 되겠지? 안 되겠지? 우리나라는 게 전부 다 같은 민족이야. 그렇게 우리는 형제, 전부 다 형제일 뿐이다, 이 말이야. 이것은 네가 맞고 내가 맞고 하는 거 아니고, 우리나라가 어떻게, 세종대왕이 어쩌다 보니까, 그지? 세종대왕이 너무나 이렇게 그게 집착, 집착을 했겠지, 그지? 그것을 받아서 내려온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가 뛰어나다고 자부는 할수 있겠지만은 그것을 가지고 전체가 우리나라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인구는 비율을 따지 마라. 우리나라는 뭐 100분의 1이나 되겠나요? 뭐 50, 뭐 50분의 1이나 100분의 1밖에 안 되겠지. 이것이 우리가 전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전체 크게 라 그래서 우리는 이 고래라는 이 결해라는 것이 다르다 이 결해요? 결는 우리는 코리아가 아니다, 이 말이야. 우리는 꼬레다, 꼬레. 꼬래. 그래서 우리는 인정해줄 건 인정해주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삼신사상이 잘못된 거야. 삼신사상으로부터 우리는 어떻게 이것이 중 내려오다가, 잘못된 것이 내려오다가 어떻게 이 불교와 합쳐져가지고, 잘못된, 잘못된 삼신사상이 이 불교와 합쳐져갖고, 이렇게 이상한, 우리나라는 이상한 불교예요. 불교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상한 불교. 그래서 아마 내 생각으로는 올바른, 올바른 붓다는 어쩌면 이 한, 한국의 세 번째 비밀은 이쪽으로 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올바른 거나. 지금까지 온 거는 전부다 우리 천북에 와서 엄청 엉터리를 왔잖아요. 그지그 어메이징 그리스도 어떻게 처음부터 엉터리가이상하가붙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어떻게 붙다도 어떻게 저부터 지금 엉터리로거거든 그러면 이게 진짜 그래서 우리 우리가 석가모니도 어떻게 한민족이 했잖아 한국민족이 했다 이 말이야 봐봐 찾아봐 분명히 그것도 이 한국에서 나간 그 민족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떠나서 우리가 이 3일 신고는 어떻게 경전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심을 하고 지금부터 푸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영혼과 귀신과 사람의 차이는 뭐가 있을까? 여러분들 배웠죠. 몸만 빼고 나면 전부 다 똑같은 거야. 그래서 아까 저기 우리는 어떻게 어메이징 그이스에 구영이 들어가 있을 때는 어떤냐 이간의 정신력, 영혼력, 혼영 이것도 들어간거야 자 그래서 자 여러분들은 이 신을 배우기 때문에 우리는 신의 천국이기 때문에 신을 가지고 이 설명을 과학적으로 우리가 해설해 을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도 마찬가지로 신의 영역에 있어요. 영혼이라는 그 자체는 신의 영역에 있는 거야. 귀신도 마찬가지고 영혼도 마찬가지고. 자 그러면 이 신의 영역인데 인간에게 인간에게 주어진 인간에게 주어진 신의 영역은 뭘까? 내 영혼이라는 거죠맞겠지내 영혼이다. 그러면, 우리 천부경 논리에 따라서, 가 영혼은 몇 가지 있겠나? 영혼은 몇 가지 있겠나? 여섯 가지. 그렇죠. 종류하게 되면 여섯 가지야, 이거. 이수의 법칙에 따라서 여섯 가지. 그러면, 인간에게 주어진 타고난, 이 주어진 신의 영역을 우리는 뭐를 표현할까? 이것이 바로 원신이라는 것이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혼자서 살고 있는 것 같이 절대 여러분들은 여러분 혼자 살고 있지 않다는 것이 있다. 그래서 일종의 우리는 표현할 길이 없기 때문에 사람은 이것을 우리는 수호신이라고 한다. 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속에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타고난 신의 영역이 있다이 영혼의 영역이다 이거. 우리는 지금까지 인간을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말은 안 했지만은, 이제 영혼의 영역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야니 이제 배워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신의 영역을 우리는 영혼이 가지고 있는 거야, 영혼이. 그러면 나의 영혼이 뭘까? 이거는 바로 원신이라는 거다. 이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수호신이다, 수호신. 그러면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의 영역이 하나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있다 이 말이야. 그러면 신의 영역이 있, 있습니다. 이제 사람은 가다 보게 되면 이 신의 영역을 갖고 있다 보니까 신하고 친구가 잘 되는 거야. 지 혼자 살아가면 되는데 지하고 인간만 살아가면 되는데 요, 요, 이것이 또 귀신하고 살아가는. 이때 말이야. 이것이 여러분들이 잘못하다가면 이것이 영통이라고 이야기하면 영통, 영하고 영하고 통하는 거 영통이잖아. 누구 말따나 어떻게 영통에 우리는 어떻게 정치는 것을 갖다 주면 어떻게 영통이 시통이 되는 어 거야. 왜냐요 사람인데는 원신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신하고 친하게 되려고 한다. 면 사람은 사람하고 친해 보고 이렇게 살아가면 정상적인데 사람은 이 영역이 어떻게 신하고 친한 영역을 또 이렇게 되버리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영통이 되어버린 거야. 영하고 영하고 통하는 것이니까. 영통이 해갖고 도사가 되는 게 아니라 영하고 영하고 통하는 거야. 알았지? 영하고 영하고 통하는 것이 영통이다. 그런데 여기에 어떻게? 신통이 들어가 보면 어떻게 되겠노? 뭔가 잘 맞추고, 이렇게 술이 들어갔뿐다. 영통에 술이 들어 거. 다 술이라는 것은 제주와 기술과 가짜, 이런 거아니가 술이라는 게. 제주, 재는, 기술, 그 속에는 또 가짜도 들어있어요. 술에는 가짜라는 것도 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영통에 술이 포함되어 분게 되면 이것이 식통이 되어 보는 거야. 요것이 술이 들어가 보면 신통이 돼 버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영통, 신통, 방통이 돼 버는 거야. <웃음> 자, 그러면 여기에는 우리가 원신에서 우리가 영통이 돼 버리면 어떻게 되겠노? 여기 원신은 내내 내 원신이 도망가겠나 안 도망가겠나? 있겠지 당연히. 그죠? 그러면 여기서 외부에서 외부에서 우리는 도입되는 것이 우리가 어떻게 이, 이것이 바로 주장신이라는 것다자그 다음에 우리는 주장신과 이런 허주가 있대요. 응? 자 사람은 원신이 이렇게 통하게 되면 자전 어떤 방법으로 통할 수 있어요? 어떤 방법을 통하게 되면 하나는 어떻게? 이런 주장신이 되는 것이 있고 하나는 허주가 되는 것이 있다. 자 그러면 주장신이 바로 올바르게 정착을 하게 되게 되면 이것이 우리는 신통력을 우리는 가지게 되는 거야. 자 허주가 들어가게 되게 되면 게되 어떻게? 신통력이 아니라 병을 갖고 오는 거야. 병.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늘, 오늘 푸는 건 어떻게 해? 이 신의 개념은 어떻게 해? 나는 이러는데, 그지 나는 이러는데, 이런 것이 진짜인가짜냐 이런 것도 찾아야 되지만은, 이, 이 신을 통해서 이런 것은 우리가 인간의, 인간에게 푸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가 있는 것은 어떻게 해? 이것은 인간과 관련된 것을 푸는 거야. 신통방통은. 그 다음에 우리가 푸는 것은 어떻게 해? 요거는 귀신을 푸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망자와 우리는 망자가 있고 우리는 귀신이 있는 거예요. 망자가 있고 귀신이 있는 거요 그럼 망자와 귀신의 차이는 뭘까? 망자와 귀신의 차이. 망자는 말 그대로 죽은 사람이다, 그지? 그런데 귀신도 죽은 사람인데 차이는 뭘까? 망자는... 자, 이 귀신은 탈옥을, 자, 귀신의 세계에서 탈옥을 한 상태고 이것은 망자는 어떻게? 이 탈옥을 하지 않은이 인간 세상에 남아있는 것이 망자다 차이점은 탈옥과 탈옥이 아니 그러면 탈옥이라는 것은 우리는 뭘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구천세계라는 구천세계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우리는 수리학적으로 우리는 학문이기 때문에 식도 우리는 학문이기 때문에 이것을 학문적으로 푼다. 그러면 영혼을 풀 때는 우리는 뭐 갖고 풀었나? 무슨 수? 인연수 풀었지. 인연수. 자, 영혼을 풀 때는 인연수로 풀고 인간을 풀 때는 우리는 운명수로 풀고 그러면 귀신을 풀 때는 뭐 갖고 풀까? 그러면 귀신은 귀신수로서 풀게 되는거지자 그러면 망자를 풀 때는 뭘까그 당연히 망자 있는 그대로 이야기해 이거는 망자수다 이 말이야 그러면 이건서는뭐 갖고 풀까? 귀신은 우리가 타로겐 귀신을 풀 때는 못 가풀까? 이것을 우리는 이야기하는 기연수다. 이것이 기연수다. 그러면 우리는 푸는 방법이 전다 다른 거야. 달라야 되고 똑같으면 우리가 되겠나? 지금 여러분들이 엄청난 것을 빼앗기 때문에 이렇게 가도 뭐이날 하고 지금 응응하고 어, 어 가지 그지 처음에 한 사람들이 이거 뭐 알겠나 뭐. 그치? 그러면 인간과 관련되어 있는 이 부분과 인간과 관련되어 있지 않은 이 부분이 크게 두 개가 되어 있다. 그치?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인간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과 순수하게 인간과 관련되어 있지 않는 부분 두 부분을 이제 나눠져 있는 거야 그러면 예를 들어 갖고 여기 있는 사람들, 이건이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자, 예를 들어갖고, 내가 만일, 뭐, 구슬한다, 죄를 한다, 이렇게 되게 되면, 어떤, 우리가 망자가 붙었던, 귀신이 붙었을 때, 이 귀신이 무슨 귀신인지 알아야 될거 아니야. 만일 신병이 걸렸으면 어떻게 되겠노? 신병이 걸렸으면, 이 사람이 어떤 귀신이 붙어갖고 이 신병이 걸리는지, 이것을 알아야 되겠지. 그건 누가 알겠나? 아 누군데 빙의 걸린 사람들 있다잉? 예를 가면 신병 걸린 사람이 있어잉? 여기 상담하러 왔어. 그럼 상담하러 왔으면 이 사람이 귀신병이라고 생각하면 이 귀신병이 어떤 귀신이 붙어있는지 어떤 죽은 망자가 붙어갖고 어떤 일을 만들고 있는지 알면 여러분이 들 상담하는데 도움이 되겠나 안되겠나? 근데 그걸 누가 알겠노? 아무도 모르겠지? 그것이 천부경유의 비법에서만 놓을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여기 있는 사람은 내가 아까 얘기했지만 2급에 올라가면 이제 2천만원 갖고 와야 돼. 나 이런 말 하면 큰일 나지. 그렇게 안변하겠지 돈이 없어서 못변하겠지만 그래서 안 가르쳐 주는 거지. <웃음> 자, 그래서 우리는 크게 이 인간과 관련되어 있는 이 부분 한번 하고 이 순삭의 귀신과 관련된 이 부분과 그 다음에 이 귀신병으로 이루어지는 것 이것을 풀어가지고 어떤 귀신이 붙어갖고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거뭐 죄를 한다든가 귀신 퇴치하는 가 이거는 오늘 다못할거야 그거는 또 다른 기회가 있으면 하고 이것도 풀어가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거니까 오늘 시간이 늦더라도 어쩔 수 없다 그치? 자 그래서 우리는 크게 어떻게 해요? 이 인간과 관련된 거그리 인간과 관련되 있다는 것은 어떻게? 이무당들이다 그죠? 결정적으로 무당들. 그럼 무당들이 이제 무슨 신이 붙었는지 알아야 될거 아니야. 자기가 자기 붙어있는 뭐 우리 할아버지도 잘 모르면 그거 어떻게 넘어 알겠노? 알아야 될거 아니야. 그치? 아 아니, 자기가 자기가 가지고 자기가 자기가 지고 있는 것도 모르면 아니, 너는 거 어떻게 뭘그신도 방통이 되겠나? 신통방통은 어떻게 해? 내가 이런 원신으로 인연이 되는 신을 가지고 내가 그게 똑똑한 주장신이 붙었을 때만 신통방통력이 생기는 거야. 그러면 이 신이 어떤 줄로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내인데 오는지 알아야 될거 아이가? 자 그래서 오는 줄이 우리는 크게 네 가지가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찌끔찌끔은 배웠을 거야. 그 조금 더 다시 말해줘. 처음에 가장 진한 줄은 뭘까? 아 자꾸 칠성줄 하지 말고. 우리는 자꾸 웃으니까. 우리 조상줄, 조상줄. 음. 자, 조상줄이고. 그 다음에 타고난 운명줄로 이런 것이 우리는 칠성줄이라. 세 번째는 우리는 인연줄로 오고요 인연줄. 인연줄도 오게 돼 있고, 우리는 귀신줄로 오게 되는 귀신줄. 네 번째, 우리는 인연줄로 오게 되는 거야. 이 줄에는 네 가지 줄이 있어요. 아니, 내가 만일 같다 무당이 됐고, 신기가 들렸고, 빙의가 됐고, 신병이 걸렸을 때, 이것이 어딘지, 어딘 어디 방법으로 온 것인지를 모르면, 그뭐 어떻게, 병도 뭐, 온 줄도 모르는데, 뭐, 그 치료는 무슨 치료가 되겠노? 그제? 그럼 이것을 여러분들이 쫙 푼다. 그런데 이거 답만 아는 거는, 답만 아는 것은 오븐에 오픈해 놨다. 여러분들이 그거 먹어. 오기체질 다이어트법에 가게 되면, 4개의 TV가 무료로 공개한 게 있다. 거기에 딱 들어가면, 1 신병에 들어가면 자기가 어떤 출로 왔다는 것은 완벽하게 알수 있다. 알겠지? 자, 그러나 우리는 그것, 그것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지금만 이걸 간략하게 알아가야 될게 아니고, 그 줄은 우리가 쉽게 찾을 수 있어요. 가에 그 들어갔고, 앱 깔아가지고 탁 보면, 나는 무슨 줄이다는 것은 알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다 풀어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제? 오늘 재밌겠나, 안 재밌겠나요? 근데, 근데 오늘 좋은 사람이 없는 거 보니까 재밌겠다. 그러면 내가 잠깐 씻다 갑시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하는 거는 원신, 주장신, 허주 이렇게 되는 거 그지?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무당이라 할지라도 허준인지 아닌지 여러분들 분명 다알아본다그 하는 행세만 딱 보면 다 알아본다 이 말이야. 이?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 간략하게 이제 풀어가는 거야. 이? 자 지금 허주가 어떤 것이 허준지 여러분들. 자 이것이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우리는 동자라고 그랬다 그지? 이것이 우리는 선녀라고 그랬다. 이것이 우리는 장군이라고 그랬고, 이것이 우리는 대감 할매다 할배, 배할 할배다, 할배다 그지? 만약에 그러면 할배라고 적는 이유는 할매는 남자이 남자들은 이 무당이 잘안 되니까 법사밖에 안 되니까 여자인제는꼭 할배가 붙는 거야. 이? 자,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이세명이 세 분에 해당되는 운명 번호는 무조건 100% 허주라고 생각하면 숨을 수도 없는 것이 허주다. 1차로 걸러내는 거야. 1차 걸러냈다. 예. 자, 2차에 보게 되게 되면, 우리가 19번 같은 하게 되면, 이 장군이 돼야 되는데, 그치? 못된 기질이 좀 있어야만이 이것이 이 주장신이 될 확률이 있는 거야. 아, 성질 더러운 거. 네. 저런 타입. <웃음> <웃음> 조기증은 이게 바로 주상신이 될 가능성이 높은 거야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이것이 흘러갔고 19번일 경우에 이 조상신과 인연이 되는 이런 주상신을 받게 되게 되면 게되 실제적으로 설먹는 거야 나도 줄은 다시 이야기했지만 그런데 이 줄이 어떤 마음 그래서 우리가 마이 19번이라 한 거다 19번이 19번이 어떻게 이래 보고 나면 이거는 완전히 100% 허주가 붙은 거야 아닌 것이 붙으면 무조건 허주라 그렇게 허주를 갈라내는 것은 여러분들 금방에 운명 번호 몇번 하는 행세만 딱 보고 나면 허주인지 아닌지는 여러분들 무엇이 어떻게 되는지 다 알잖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 저 신의 세계를 가는 사람이라면저 밖에 가게 되면 여러분들 기대를 보면 안다 이때는 전부 다이네개 밖에 없다. 무슨 동자, 무슨 동자 무슨 선자, 무슨 선자, 무슨 대가, 무슨 대가, 무슨 장군, 무슨 장군. 이네 가지밖에 는 절대로 없어요. 나머지 어떻게 장군도 있고 동자도 있고 이거는 전부 다 완전히 빙의 수준이다. 만신이, 어, 만신, 그렇게 천신만신이 되어면그는 빙의 수준이다. 그 사람은 분명히 몸이 아프든지 어떻게 뭐어딘 데는 해먹고 어딘 데는 안 해먹고 뭐 이런. 그거는 100% 그렇다. 그거는, 침뱅에도 이렇게다. 그 천신만신이 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건 천신만신이라는 거다. 그렇게 만신이에요, 만신. 어떤 때는 어떻게 할배 노래를 하다가, 어떤 때는 애기 노래를 하다가, 어떤 때는 뭐, 어? 뭐, 푸푸 해서 타가, 뭐, 이런 은 천신만신이야. 이거는 서문는게 아니다. 뭐.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딱 보면 알아요. 운명번호를 딱 갖고, 이런 타입이, 이런 중에서, 이것이 주장신이 될 경우에는 서묻는 거야 그러면 다풀수 있겠지 이것은 내용관되 있으니까 그럼 나는 어디 가서 여러분들은 어디 가서 기도해갖고 받겠노? 인연이 되는 곳에 가서 받아야 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산에 높은 데 가서 해야 되겠지 절 뒤에 지산에 가서 칠성각에 가서 받든지 이런게야 되겠지요 그치? 자 이거 있는 사람은 산에 가서 산신 기대해갖고 받을 수 있어요 자, 이런 사람만 받아가서 우리는 할수 있고, 그치? 다할수 있고, 자기 인연이 되는 곳에서 받는 것이 주장신이 될 가능성이. 왜 그쪽에 내 인연이 그게 있으니까. 그렇게 아무데나 가서 기도하게 되면 이거는 완전히 이거 잡동상이 있겠네. 그러면 내가 무당이 되겠다 하게 되면 어디 가서 어떤 식으로 어떤 신을 받아야만이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야. 그렇게 신대림을 하는 구출을 할 때는 이 사람이, 구단은 그 누구마다? 엄마 그지 엄마 무 엄마 신 엄마 신 엄마가 그것을 알아야 돼이 아이는 어떤 것이 인연이기 때문에 어떤 신이 올 때는 무조건 친해야 돼 아무나 갖다 붙이면 안돼그 신이 왔을 때만 붙이고 안하면 깽판 놓고 다음 해야 돼 알겠지? 법당에서요. 응. 신을 받을때 아, 여러 번또 안다 그러면서 또 하고 또 하고 있러잖아요 그리고 법당에는 그 수화 그에 있는데 그 다른 영광이식 아니 그렇게 신을 할때불오게 되는데 신은마의 능력인데 그거는 신은마가 아닌거는 아니다. 그렇게 신은마가 엉터리니까 어떻게 되노 그건 좀더 가짜일 수 밖에도 있겠나. 그래서 못쓰는 사람 천진란게 그럼 어떻게 이 사람이 많이 신의 길을 가야 된다고 한다면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게 있어요. 누구만 따라 칠성줄에 끈이 가지고 저 칠성줄, 조상줄에 끌려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왔을 때는 또 신의 길을 가는 길이 또 건강을 지키기 위해 신병이 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가야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신병은 야하가 일으키더라도 이거 때려보고 이것을 갖다 붙이뿌면 또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있어요. 네, 그런 것까지는 차마 강의를 안 하려 했는데 왜가 가다 보니까 저 우리 만신, 천신, 만신들 때문에 내가 또 이것까지 다, 다 풀어야 돼. 그걸 더불어 가르쳐 주잖아. 아까 얘기했잖아. 자, 예를 들게 되게 되면 이런 사람이 우리가 귀신이 된 사람과 그 무당이 된 사람과 안된 사람이 차이점을 지금 푸는 거예요. 자, 이것은 어떻게 무당이 됐을 경우에 모습이 이런 사람이 자기가 인연이 되지 않는다고 했을 때는 무조건 100% 허주다. 그럼 숨을 수 없겠지? 결국 가면 어떻게? 신기, 신병, 병이밖에안 되는 거야. 그러면 귀신 빨리 칠해야 되는 거예요. 귀신 텐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떼내고 또하게 되게 되면 다시 해가지고 그 신이 안 오면 그 자리에서 포기해야 돼. 그때 붙이 면안 되는 거야. 이제. 그러면 귀 신은 막 알아야 되는 거야. 이. 우리가 딱 목표를 정해놔야 고이 사람을 딱 풀게 되면 이 사람은 어떤 신이 어떤 줄로 어떤 신이 오면 붙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깽판 놔야 돼. 신 엄마가 깽판을 놔야 돼. 뭐든지 알겠죠 그것을 못하기 때문에 지금 난장판이 되는 거야 이? 그래서 이것을 알아야 되는 거야 이? 그러니까 뭐 아무튼 뭐 갖다 붙일 뿐이야 그러면 대부분 뭐 안되고 그제또붙또 또 하고 또 하고 뭐 붙는다 안 붙는다 붙어봐야 뭐서물지도 못하고 뭐 이런거 많잖아 이? 그래서 그것을 안하면 안되니까 그러니 사람을 보면 딱 안다 이 말이야 여러분들은 작품은 다 알아 이? 그럼 나중에 신은만 오면 이 사람이 신을 붙인다고 한다고 하면 신의 길이 가겠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어떤 신이 왔을 때 어떤 신이 올 때만 붙이고 그렇지 않으면 깨라는 거다 알겠지? 그럼 여러분은 뭐 흔해 다 알잖아 그러면 이제 신의 길이 가는 사람은 다 파겠지? 여러분은 나머지 부분을 이렇게 하나하나 할 필요 없잖아 그럼 나는 어떤 신이 와서 야 내가 붙으면 되겠노? 한번 보자. 나는 어떻게, 해? 이거 맞나? 어, 맞네? 이거이거 이거 맞는데? 이거에? 그지? 나는 어떻게, 해? 우리, 우리 선조 할아버지 때 깨게 그리고 애기, 애기 동자가 오면 난 숨을 수 있다, 이 말이야. 근데 애기 동자가 그거 못숨면되 그지? 애기 동자가 어디서 숨을 겠노 영혼 그 자체가 또 동작기처럼 장난기게도 많은거죠 평상시에 보면 아 니는 니는 아까저기 이야기했잖아 동작 원신 자체가 동작 형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니네 하는거는 깨끗거리고 장난치고 뭐 이런걸 그러니까, 좋아하게 되는거야 이것이 거야. 자기 원신이 거기 때문에 똑같은 형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가말 안하더라도 요는 못된짓 하지 저 저도 점점 하나 있지만은 선녀같이했지 절대 아니다 이말 저도 아주 못된 기준이 있다 이 말이야 <웃음> 여는 그런 거 있고 <웃음> 여기도 <여는 왜? 웃음> <여, 웃음> <여, 웃음> 포기해보면 부드러운 거같아 <웃음> 부들지? 아 여기도 <웃음> 카리스마 많거든 그지? 저는 어떻게 되겠노? <웃음> 그럼 저는 <으이? 웃음> 어떤 데는 저는 좀 복잡해 어떤 때는딱이래샀다고 어떤 때는막 이래서 고 뭐, 감히 못 잡겠어, 이? 저는, 저쪽에 뒤에, 응? 아, 저는 할배가, 그렇게 윤감짓을 하고, 할마니짓 하고, 막 이랬나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그것이니 어쩔 수 없는 거야. 나도 이렇게 하면, 어떻게 보면 내가 어떻게 또한 번, 그제? 이런 식, 기질이 좀 있지? 이거는 내가 원신이기 때문에, 나타나 아주 볼따라 자주 이것만 하면 상담할 때 자주 필요 없다 이 말이 가져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저안있을때 이것만 갖고 있으면 손을 다 풀어보는 거야 무뭐 성격이 뭐고 보는 거잖아 다르면 어떻게 허지에 걸리 있다는 거 다른 행동을 하게 되면 그거는 분명히 효지에 걸려 있는 거야 동자요 그 <웃음> 우리 선생님도 그렇잖아 이게 이게 삼명이 벗어나는 사람이 있는 거봐봐한명 없다고 뭐 번한 잡이다 말이야. 참 <웃음> 이게 이게는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시 원신이 원신이 그러기 때문에 그 성향이 그대로 표출하는 거야. 어이지 어, 맞네. 이거네. 토해이네 이건 하지 말아야지. 예, 예. 내 인연주고 어떻게 해. 이걸 예. 했지 이거.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그 변사장님이나 저나 이거 했다 하면 이제 골로 가는 거야. 이. 이거 이거 좋아하면 골로 가보는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절대 야, 이세명은이세명은 이 하지 말아대 돼. 예. 절대 하지 말거야 운명수에게 해당되는 사람은 가면 안 돼. 100% 우리는 그, 골로 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완벽하게 한문으로 풀어야 되는 거야. 네. <웃음> <웃음> 그렇게 20, 20, 20번, 2 0번으 어디가? 이거네, 그치? <웃음> 자, 그래서 <웃음> 우리는 혼의 사람 승향또 여기 다 그대로 포해야 돼, 어요또 그대로 해. 또 여기 있는 고절대로 한다. 볼까? 그 내용 좀자 여기는 이제 조상신이니까 그제 조상신이면 어떻게 되겠노 놈인데 억수 로 생각 많이 하는 채 많이 한다 이 말이야 그 지가 희생을 좀 많이 하는 타입이다 양보를 좀 많이 하는 타입이다 이 동자는 어떻게 해? 챙겨가려고 하니까 지가 욕심이 많겠지 자 이게 걸리면 어떻게 해? 뭔가 욕심이 대단히 많아요 저 누구? 저 아이가? 욕심 되게 많지? 뭐 뻔한거다 자 여기 있는 이요 둘이는 어떻게 해? 요 둘이는 우리 한번 은 어떻게 되겠노? 성질은 좀 그래 있어도 그지너믿들 해주려고 이런 거 많이 하잖아 동자는 이거 지가 챙임몰라고도 많이 한다 만기는 돈에 대한 이 가도한 욕심이 많고 원기는 어떻게? 해? 원기는 어떻게 되겠노? 딱걸리딱 딱 하면 붙는 거야 걸리딱 하면 붙는 거야 꽁 해갖고 원한 비하게딱 보게 되면 성질이 어떻게 해? 딱 대받는 성질이 많다 했겠네 이것이 아기가 우리가 원신이 되게 되면 어떻게 해? 성질이 더럽다 막지 맘대로 푹푹 해거고 누구만 딱 아구진 대푸 아구진 뭐 그거도 뭐두들도 있다, 도 콩나물도 있다가 아구는 뭐 찾아보면 없고 이? 그, 그러니까 이제, 때가 되면 안 해야지. 이거는 완전 잡탕됐뿐다, 그지? 그, 럼뭔가 뭔지 모른다, 이말이 이거는 완전 잡탕되는 거야, 이. 명칭이 작기 말고 다른 건 없어요. 네. 아, 그렇게 잡, 탕이야 아마. 그렇게, 이렇게. 그래서, 성향이 또 그대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막, 뭐 그, 뭐고, 자기 주관이 없다고 생각하면 되겠지? 그러니까 이, 이, 이런 성질은 어떻게 자기 주관이 없이 시도제도 변덕이 심하고 시도때도 없이 우리 주관이 없는 이런 행동을 많이 하겠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흔해 아는 게 사람의 성향을 이것만 보면 흔해 아는 게안만 나중에 누구말 따라 하이 고약한 거안 풀어주면 이것만 갖고 착 풀면 다 끝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 뭐고 여러분들은 이게 특수한 그거니까 그렇고 내가 이제 특별 유기비비법만 이제 단계적으로 체계적으로 강의를 한번 하려고 그런데 내 금액은 내수 있게 특강을 아좀 그래서 500만원 아이거는다 풀어주잖아 아, 좀아 이거 다 해준 해주는, 다 해주는데 여기 계신 사람들은 여기 계신 사람은 오늘 다 공짜로 100% 내가 다 100% 다 공짜로 다 해주고 다 풀어준다 했잖아요 지금 자,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뻔해 보면 승향 신이 안 들지도 성향을다 알게 되고 신이 갖고 있는 사람도 오면 뻔해 다하는 거야. 여러분들 상담으을올때이 신기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이말이야이 사람도 성향을딱보게 되면 어떤 허수가 어떤 작용을 내가 꽉풀르는 어떻게 나는 보면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이 벌어질 것까지 다 안다 이말이에 그러면 그것이 죽은 어떻게 죽은 것까지 다 안다. 다가 커진다 100% 다안 돼. 그래서 여러분들 앉아서 막, 응, 문이 그래서 이거 엄매는 무슨 가 알겠지? 저게 다안 돼. 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쭉 가게 되게 되면, 허주가 되든, 주강신이 되든, 이 원신이 다 있기 때문에 인연이 어디 가서 돌을 태어날 것인지 다 알겠지? 신은 어떤 신을 받아야 될 것인지 다 알겠지? 그럼 이 신이, 이런 신이 왔다 하게 되면 이것이 가짜고 못 숨는다는 것도 다 판전할 수 있겠지? 그러면 어떻게 모못문는 신이 왔을 때는 어떻게 가감에 치내고 다시 받는 거야. 신을 다시 받아야 돼. 딱 정해놔고 그 신이 안 오면 무조건 치내고 깽판을 놓고 오는 거야. 그때부터는. 치내 놓고 귀신을 치내 놓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귀신을 치내고 귀신 대친를 하고 귀신을 했다고 이 한문간기를 다시 되돌오기 쉽지 않다 이 말이야. 그럼 다른 신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이야. 그럼 여기서 딱 내가 어떤 신이 내하고 인연이 맞으니까이 신이 왔을 때만 신대림을 받게 만들고 그렇지 않으면 참 친해야되는 거야요또 그런가 내 이제 자꾸 물을 내. 아 그거는 그건 당연한 거잖아. 지금 하는 거. 뭐가 있지 않겠나. 그걸 갖다 이거 공개적으로 이렇게 해가 될 일이니까 지금. 아 그거는 둘이서 이제 좀 열심히 해봐라 좀 이제 공부해갖고 내가 할수 없는 일을 둘이서 이제 둘이는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잖아 그렇게 이제 완벽하게 공부를 해가지고 방법론은 줄테니 하는 건저가 해야 되지 내가 어떻게 할거또큰게 <웃음> <웃음> <웃음> 유도 질문을 해가지고 자꾸 끄집어내려고 하지 말아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만일 신을 잘못 받은 사람들은 신을 치내고 일단 올바른 신을 신내림을 다시 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 딱적여 놓고 가는 거야. 이 사람이 너는 이런 신을 받아야만 해먹겠다고 딱 해놔놓고 적이 놔놓고 신내림 하다가 안되면 깨야 되는 거야. 엄두신 여기다 무조건 깨야 되는 거야. 안 그러면 이 사람은 영원히 못 가는 거야. 치내고 이것을 깨고 완벽하게 이 신이 왔을 때만 딱 붙이는 거야. 그러면 이 사람은 100% 먹고 산다. 밥은. 이거 신을 가져가고 부자 되는 건 없다 이. 신은 절대로 밥만 미주지 이 불을 축적해 주지 않는다. 신의 힘으로는 불을 축적해 주지 않는다. 그러면 신의 힘으로 불을 축적하사면살나 아니면 어떻게? 다른 사업을 해 갖고 버는 거야. 이. 신의 신의 길은 밥만 먹해 주는 거야. 그리고 자기가 능력이 있으면 다른 사업을 벌려야 돼. 무슨 뜻인지 알겠지? 신의 힘은 어떻게 해요? 신은 절대로 밥만 먹게 해주는 것이지 이 불을 축축해주는 것은 절대 아니다. 말이야. 절대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잘못된 이것도 교체를 해야 돼. 그것을 무조건 기신 퇴처만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귀신 퇴치를 해놔 놓고 올바른 신을 갖다 붙이게 되게 되면 게되이 사람은 이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의식이 맞는지 틀린지도 모르고 어떻게 갖다 붙이는지도 모르고 어떤 신이 와야 되는지도 못하고 막이게신 내림만 하고 구신을 하고 있으니 누구말따나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온신 천신 만신 대푸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붙은 사람 이런 것을 다 알겠지? 어떻게 붙이고 어떻게 뛰어야 되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다른 경우는 있어도 붙이는 경우 모른데자 <웃음> <웃음> 그래서 자우시가 이제 신발이 왔든지 신기가 있는 사람들은 이것이 허준지 주장신인지 선물 수 있는 것인지 못숨물 것인지 다 알겠지 네. 모르... 그렇게 사람들은 이렇게 써먹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천할 음.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음? 안, 받은, 안 받고 천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 춰할 수는 있지 당연히. 그런데 신내림을 받아가지고 가고 있는 사람이 친했다 해가지고 아, 거기서 벗어나기는 정말 힘들다. 그래서 그것을 안고 나는 신의 힘을 안 빌리고 내 혼자 살아가는 그 방법이지. 하면 내림을 받은 사람들은 쉽게 여기서 탈피하기가 쉽지 않다. 그냥 단순하게 온 거, 붙어있는 거 이런 건 친해도 쉽게 아, 가지만은 이런 신내림이란 건 어떤 인연에 의해서 온 거거든 그런데 그때 인연에 온 것은 이 인연을 딱 풀게 되면 그 신이 무슨 연유를 해가지고 어떤 귀신이 와붙었다는 것을 다 안단 말이야 이제 여러분 조금만 있으면 아 그건 배우고 난한 뒤에 그러면 처음부터 뭐다 붙여 <웃음> 그러면 이제 너무 간대 네, 네. 시간이 시간이 너무 많이 지체되니까 여까지 하고 넘어가고 이제 귀신으로 넘어간다 네. 그, 이거는 사람과 관련된 인연법의 유급 비법이다 네. 그럼 잠깐 쉬었다가 자첫 번째 우리는 원신의 종류는 원선이 풀로 보여 자 칠성신이 있고 자최성인 산신, 용항신, 자 용항신, 용항신 원혼신, 원항신, 선항신, 또? 어? 아니지. 그세 번째. 누구나 네 아니지. 선항투지지 선항신. 처주신 원혼신 이렇다 자, 이거와 인연이 많다는 것이다 이런 유형이 많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내 영혼 또 이런 데가 좋아하니까 놀러다 이런 데한 번씩 가봐요 이? 이? 여러분들은 어떻게 마음을 수행할 때 이럴 때 이런 데좀 가봐라고 그 동네에서 태어나든지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칠성에 가게 되면 우리는 어디 가야 되나 하늘을 봐야 되겠지. 그밤 하늘을 줘야 되겠지, 그지? 순수님 밤 하늘 줘야 되지 산꼭대기 가갖고 밤 하늘 봐봐. 그래서 태백산 가가지고 그냥 밤 하늘 내가 항상 쳐다보고 있잖아. 거기 오리언자라가 북두칠성을 딱 보인대. 산신에 가게 되면 어떻게? 큰산에 가갖고 있지, 그지? 남자는 여신 산. 여자는 남신산에 가야 되겠지. 힘을 받겠지. <웃음> 그렇지. <웃음> 자기 그런 것까지는 모르겠고. 그렇게 그러니까, <웃음> 남자는 남자는 어? 여신산. 여자는 남신산에 가야 돼. 힘을 받는다. 이. 용왕에는 어떻게 가야 되나? 바다를 향해야 되겠지. 바다에 맨날 가갖고. 잡동상이 많은데 그거 갖고. 자 너무 간파 받아 뭐 가면 안 된다이 선왕은 어떻게 우리가 그가에서 이제 무조건 나무라고 하면 안 되고 신이 붙어 있는 나무가 되는 거지 우리가 정말로 이런 신의 힘을 받고 있는 선왕이 있어요이 터주 시는 어떻게 얘는 말 같은데 가게 되면 뭐 이런 것도 있지 말 같은데 가면 나무도 있고 뭐 나무대께서 멋있는 것도 있고 이런데 그 그런 데들이 많이 있다 신이 술이 거주하는 곳이 있다 원원신은 어떻게 우리가 강으로 가라는거다자 그러면 이런 원선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체를 했다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불러 모 귀신들은 어떻게 이쪽에서 많이 오겠지 오겠나 안오겠나 여러분, 원시니까 그쪽에서, 그 동네에서 놀았으니, 내가 그 동네 가고 인연이 많으니까 어떻게, 마지막 액기풀이 할 때는 어떻게, 불러몬? 미신들을 어떻게, 전부 다 그쪽에 갖다 보내줘야 되는 거야. 아이. 그것을 못하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어떻게, 이, 스님들, 제 마이 하든지, 무당이 돼갖고, 제 마이 한 사람들, 나중에 자기가 어떻게 신의 치이갖고, 빙의가 걸리고, 신기가 돼갖고, 막 발동을 하고, 막 이럴 때뿐이면 이것은,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충분히 어떻게 되나? 이것을 액기풀이를 모든 행사는 부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처리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모든 죄는 그렇다. 죄라는 것이 뭘까? 죄를 우리는 한번 보자. 그동안에 우리는 어떻게 이것이 맞나 저것이 맞나 해가지고 이거는 틀렸다 해서, 이거 완전 헛소리다 이 말이야, 그거는. 여러분들은 절대 앞으로 그러면안돼이 쟤는 어떻게 이것이고 그지이 쟤는 어떻게 되노? 이, 이 복공장 할 쟤인데 강중에 이자 붙다 이렇게? 완전히 복공량을쟤 쟤는 이자 붙다 음, 이 제자로 쓰는 거야 이거는 하나는 법공양할 제고 위에 거는 제사제야 제를 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할아버지 위패가 있다든지 조상을 위해서 한다든지 하게 되게 되면 이 전부 다이 제야 이? 법공양 이제들은 어떻게 법공양을 할 텐데 조상을 먼저 부르고 귀신을 무엇 때문에 부르느냐 이 말이야 그래갖고 헛소리 해갖고 이것이 많이 틀리니? 하는 걸그는 전부 다 헛소리다. 그 공부 좀 해가고 해야, 해야 된대. 그리고 지금도 막 이것이 많이 해서고 헛소리 하는 사람들 많다. 그조상제례 망자를 제례하든가 조상을 제래하든가 천도제를 한다는 거 49제를 한대그 다음에 우리는 뭐 백중에 저 조상 천도한다고 할 때는 전부 다 이제 이잊를 써야 돼. 우린 제사잖아. 위패를 놓고 제사 지내고 귀신을 부르는 거잖아. 이거는 복공령할 저는 어떻게 그 이름 한번붙인가고 지금 그거는 아이 말이야, 내가 솔직히 말해서 더 이상 말못 하겠지만 절대 여러분들은 이것이 맞는 거야. 우리는 조상을 부를 때, 귀신을 부를 때, 귀신을 부를 때는 모든 이체를 써야 되는 거야. 누가 복공령을뭐 복공령이고 귀신들이 이제 뭐 복공령 뭐뭐할 기가 귀신을 부처님하고 다룰 것이냐, 하느님하고 다룰까 안 된다 이 말이야.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액기풀이를 해야 되는데 나와 인연이 되는 액기들을 어디일까? 이쪽에서 다 왔어 이쪽에서 다 왔기 때문에 이쪽으로 풀어줘야 되겠지? 이거는 여러분들 계산하는 방법 다 알제? 그러면 이제 넘어갑니다 자 이런, 이런 원신이 있는데 이런 원신이 있는데 이런 원신과 인연이 되는 어? 숨을 수 있는 신이 뭘까? 숨을 수 있는 신은? 무슨 신? 주장신. 이것이 바로 주장신이라는 것. 그제? 자, 예를 들어 보자. 이 주장신은 내가 가지고 있는 신과 인연이 돼서 우리는 어떻게? 영통하는 거야. 필요할 때마다 통하는 것이 지 시도때도 없이 이 안에 들어 있으면 되겠나 안되겠나? 자 그러면 우리는 한번 보자 이. 머릿속에 하나 있는데 내끼 여기 한개 둘이 있어 이. 그치?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여 외부에 있는 이 주장신하고 영통을 연결해갖고 영통이 되야만이 이것이 올바로 이것이 주장신이지 이 주장신을 내 몸속에 갖다 여기 한게 있으면, 이거하고 이거하고 두 개를 갖다 일어났는가 이거. 그럼 지 삶을 못 사는 거지. 그치? 그래서 내 몸속에 계속 24시간 있으면 안 돼. 내가 신을 받은 사람은 영통을 한 거야. 필요할 때만 땡겨 서는 것이지. 그치? 맞나? 내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도 들어있나? 안 들어있지? 어, 모른다고? 그러면순 가짜 이가자 <웃음> 그러면 이 안에 들어있으면 안 돼. 내 원신이 있으니까. 들어있는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그것이 바로 신병이라는 거다. 두장치는 영통으로 인해서 하는 것이고 필요할 때마다 이 신이 막 자극을 한다면 내 신을 위해서 자극을 한다는 말이야. 행사를 앞두고 이 신이 어떻게? 막 자극을 할까이가? 그럴 때내 몸에 치고 들어오는 거 이런 것이지 순간순간인데 시도 째 없이 이 안에 들어있으면 어떡해 자 이것이 영통을 해갖고 있는 것이지 몸에 붙으면 몸에 들어오면 이거 붙으면 붙는 몸에 이거 붙게 되면 바로 이것 신병이라 이것이 바로 신병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빙이가 되고 우리는 신병이 되고 우리는 신기가 된다고 그랬지 요런 신들이, 요런 신들이 종류에는 몇 가지 있겠나? 그럼 6가지가 있는 거야. 철두철미한 논리다, 이 말이야. <웃음> 철두철미한 논리. 자, 그러면 이제 불러본다. 이것이 주상신이 됐다고 가정하게 되면, 여기는 주상신이면 이것이 붙어야 돼. 이? 자, 조상신. 그 다음에, 자, 동자, 그다음에 만기, 원기, 아기, 어, 작기 이런 순으로 온다 이 말이야, 그지? 자 기에는 이런 여섯 가지 기로 이루어져 있다. 나는 원신이 이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어떻게 이것이 자기 마차 갖고 올 확률이 인연이 많다는 거그 그치? 따라오는 게 이런 게 많다는 거다. 그런데 붙는 거하고 내가 붙이는 거하고는 다르다. 주장신이 일런하고 인연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인연이 안될 경우에는 외부 다른 요인에 의해서 우리가 붙게 되는 거야. 강제적으로. 그럼 여기서 우리가 신이라는 것은 우리가 붙일 수 있는 신의 종류는 이런 것인데 뭘 써먹겠노? 작기 붙여갖고 써먹겠나아기붙이갖고써먹겠나 원기 붙여갖고 써먹을 수는 있겠지만 원기 붙여갖고 어디게 써먹겠노? 자 우리가 이제 써먹을 수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이세 가지밖에 없어 자 그러면 이세 가지에 해당되는 운명번호는 이거는 무조건 이 길로 가게되면 백발백축으로 신병, 신기, 빙이밖에 없어 그런데 이세 이 가지가 인연이 되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또 숨을 수도 있어 요누구말때라 거짓말이라 하더라도 애기가 거짓말하면 여러분들이 이쁘나 안 이쁘나 그래서 점치로 가가지고 애기 가 아기 애기 동자가 거짓말하면 여러분들이 뭘할 거가 안뭘할 거가 돈 내놔 할 거가 안할 거가 안 하겠지 그래서 먹고 사는 거야 그렇잖아 애기가 어떻게 내인제 거짓말했다고 엄마가 돼갖고 어니 네 못됐다 안 맞다 이렇게 하겠나? 안하지 그래서 애기가 먹고 사는 거야 자그 다음에 만기는 어떻게? 자기가 하, 만기 원통해가지고 돈좀 벌라고 하니까 어떤 수완과 방법으로 돈을 좀 벌라 하겠지 그러면 무당은 만기가 붙으면 먹고 사는 거야 이? 알겠지? 그러면 조상실이 붙으면 어떻게 되겠나? 조상은 어떻게, 내가 맨날 조상인데 지 손자를 갖다가, 손자들 밥은 미주려고 하겠지. 엉터리 조상이 붙들면 안 되겠지만. 그렇지 그제 우리는 신이라는 것은 다른 게필요고 실질적으로 이게야. 그지 조상 중에서 이렇게 만난 것이 우리 올바른 신의 그 활동을 할수 있겠지. 그래서 이것을 올바른 한 것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나 이 세계는 어떻게? 어지간하면 가지마야, 무조건 가지마야 되는 거야 이 세계는 가면 안 되는 거야 인연이 그거기 때문에 생각해봐 내가 인연이 일삼년지를게 이거는 어떻게 해? 먹고 살수 있는 방법이 있어. 이거는 뭐안 붙었다 가면 이제 골로 가는 거야 아니?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 여기에 주장신이 되면 되는데 이게 흑계비 주인이 이 차지,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 이 곤란한 거야 아니? 그런데 흑계빈인지 아닌지를 우리는 구별을 해야 되잖아. 흑계빈지 아닌지. 허주를 우리는 찾아야 되는 거. 허주. 그러면 허주를 어떻게 찾을 것인가? 이게 중요하잖아. 그렇 허주 찾는 방법이 있어야 되겠지? 그럼 허주 찾는 방법을 내가 너무, 너무 하려니까 내가 힘들어갖고 조금만 쉬다 가자